없었는데? 뭔가 정신없이 지나갔죠?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스토커즈 게러지 셀 바자회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. 항상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마침 또 세터에서 우리 뭐 재밌는 거할거 거 없을까요? 해서 냉큼 물어 하자, 왜요? 5월 13일 토요일 성수에서 스토커즈 세터가 함께하는 게러지 세일 저희 게러지 세일에선 그동안 스토커즈 옷장에 있던 제품들과 세터의 샘플 재고, 리퍼브 아이템들이 함께 판매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핫한 아이템이죠 세터의 수피마 디셔츠 팩 세터 스토커즈 익스클루시브 팩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Only at the garage sale 이번 garage sale은 Open to everyone! 하지만 더보기 고정 댓글을 보시면 구글 폼이 있으실 거예요 큐점프를 하실 수 있는 200분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참여해서 좋은 기부 행사 함께하려고 하니까요. 많이들 와주세요. 뭔가 거창하게 준비한 듯 말하지만 미숙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. 되게 우당탕탕 알잖아요. 어떡하즈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추억,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상품 구매 개수 제한, 뭐 쇼핑 시간 제한 이런 거는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획, 그리고 뭐 세일 상품들까지 함께 해주신 세터 고마워요. 자 아, 그럼 큐점프 은근 중요한 거 아시죠? 응모 많이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럼 우리는 5월 13일 토요일 성수동에서 만나뵙는 걸로 할게요.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. 그럼 안녕. 이렇게 조명 앞에서 촬영을 하는데 겨드랑이 땀안 나고 쾌적하다고?